ちょっといつもと撮ってる場所が違うっていうこと分かりますかやっと引っ越しをしたんですけどもう2ヶ月ぐらい前からずっと引っ越ししますしますしますって言ったんですけど やっと6月になって引っ越しができましたので 今日はコメントにも引っ越ししたらまなんか 紹介もしてくださいっていうコメントもありましたので今日は本当にちっちゃい1 k の家なんですけどでも一応紹介の動画を撮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と今日は久しぶりに全部韓国語でやろうかなと思いますじゃあ早速玄関からお見せします 진짜 현관물 별거 없죠? 바로 들어오자마자 세탁기가 여기 있어요 양말이 음, 있네요 그리고 여기 열쇠랑 우산을 걸어놨고 바로 옆에는 냉장고랑 어, 전자렌지, 키트 그리고 시리얼이 있습니다 되게 냉장고가 조그만데 든게 진짜 딱히 별로 없어요 토마토랑 계란이랑 우유랑 물, 케첩, 타바스코 이정도고 냉동실에는 민트초코만한 가지 <웃음> 있습니다 티켓이랑 초코민트 가리랩 밑에도 진짜 풍범하고 밑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되게 크게 있습니다 위에도 있어요 얘는 뭐 이런 거? 컵 얘는 이케아에서 산 컵이고 얘는 다이소에서 산 컵이고 되게 간단하죠? 바로 옆에는 여기가 목욕하는 곳인데,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세면대가 있고, 옆에는 화장실, 아니, 변기. 위에는, 이거 뭐냐. 디퓨저랑, 얘는, 아유, 보이지가 않다. 키가 나와서. 수박. <웃음> 그리고, 여기가 목욕하는 옷조예요. 들어가면, 기 욕조가 있고 거울 여기 바디 뭐냐 여 쓰는 거 손프린스 그리고 세면대는 진짜 평범합니다 뭐 뭐냐 바디로션뭐 이런 거 있고 밑에는 제가 쓰는 기초 화장품들 여기는 치아 사이에 낀거 빼는 거, 그다음에 칫솔, 그리고 있는 수건. 이거는 앞머리 자르는 가위에요왜 아기가 소리를 지르네? 아무튼 이 정도 하고. 자 여기에는 정면을 이렇게 문이. 있고 얘는 옷장인데 옷장이 안에 진짜 커요 나이 집을 고른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옷이 이렇게 막 있고 위에는 이불, 캐리어, 가방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수납 엄청 잘되는 여기 옷으로 가려서도 안 보여서 그렇지 안에 뭐 엄청 되게 많아요 얘는 어제 산 아령인데 잘못 썼어. 2kg 사려 그랬는데 3kg 사가지고 뭐 들지도 못하고. 선장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아 진짜 조금 전까지 햇빛 완전 쨍쨍했는데. 아무튼 여기가 침대예요. 침대고 얘는 뭐냐면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대한항공에서 받은 마일리지로 산 거. 음영상을한 틀어볼까? 침대는다 이케아에서 산침대입니다 이불도 전부 다 이케아에 샀어요. 그리고 이 수건은 뭐냐면 그 베개 커버를 매입할 수 없으니까 커버 위에다 두고 이 커튼도 아마존이 아니라 뭐냐 <웃음> 이케아에서 산 건데 이게 안마 커튼이거든요? 암막 커튼인데 안에 암막 커튼 한게더 있어 완벽한 암막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 위에서 들어온다는 거 여기가 베란다? 베란다인데 밖에는 제 속옷이 널려있어서 보여드릴 수 없고 그냥 <웃음> 이런 느낌이에요 깔끔하죠? 얘도 안막긴 한데 음, 얘도 안 막이긴 한데 약간 길이랑 이런 게좀 모자라가지고 빛이 들어오길래 어떻게 했냐면 네 여기 보이시나요? 이좀 어마어마한 <웃음> 까만색 종이를 다 붙여가지고 빛에 하나도 빛 하나도 안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책상이에요 예전 집에서 쓰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케아에서 산 철제 서랍이고 의자랑 이 책상은 아마존에서 샀어요 얼마 안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네 얘도 이케아 등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내 사진 폴라로이드 <웃음> 그리고 얘는 어, 세리아에서 산 건데, 이거를 매일매일 이제 뭐 날짜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얘는 향기나는 디퓨저, 그리고 풀, 그리고 실라스테이에서 받은 곰돌인데, 얘는 음 그거예요. 뭐냐? 그... 진짜 평범한 그냥 원 케이 집입니다. 이 러그는 아마존, 이슬레와는 유니클로에서 천엔 주고 샀어요. 이런 느낌 전체적으로. 음. 진짜 별거 없고, 심플하고, 그냥 깔끔한 집입니다. 햇빛이 완전 이렇게 직방으로 들어가지고, 불을 안 켜도 불꺼꺾까 되게 밝아요. 도쿄 23구 안에 있는데, 월세가 7만엔 정도 하고, 음, 진짜 괜찮아요. 관리비 포함해서 7만엔이니까 70만원? 말고 뭐좀보여드게 있나? 예전 집이랑 월세도 만엔, 9천엔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로프트여가지고 여름에 덥고 막 스키 차고 베란도 없어가지고 다 안에다가 빨래를 넣으니까 스키 어, 때 벌레 나오고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근데 여기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몇 시냐? 지금 네, 지금 4시 46분인데 오늘 한 끼도 못 먹어 가지고 물밖에 먹은 게 없어 가지고 잠깐 아까 장봐온거좀 먹을 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가 너무 많이 고픈 상데로 바로 먹겠습니다. 안녕. 아도 솔직히 말 지금은 쳐다도 못고자일자 있어? 그래 리있어